ta ta ta ta ta 우선 대회 장소부터는 이렇게 있어요. 맨바다 달라요. 그러니까 맨바다 여러 가지 장소인데 공개팀은 그거는 이렇게 지금 내 저택은 이렇게 인질점, 포탄점, 점령점 이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인질점부터 기본 인질점부터 했죠. 자 시작 공개팀 시작하면 바로 드론이 돼요. 이제 대기 후 이제 드론으로 이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어팀 경우는 이제 여기 CCTV, 이제 카메라로 이거로 보고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제 드론과 저 이제 방어팀 똑같이 S표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적 같은 경우는 이게 감지가 돼요. 자, 또는 이제 인질이 있으면은 인질도 이거를 꾹 누르면 발견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인지 떠야 네, 이 주위에 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왜 벽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방어팀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네, 처음 가기 전에 요런 데 카메라 있댔죠 요거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고 가야돼 안보시면내 위치 도 계속 좆 되는 거야 그냥 가고 가는 가거 그냥 죽내 네, 여기 있어요 하는거지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자 이제 네펠이 스페이스바꾹 누르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여기 찬물이렇게 보이죠 이제 바리게 되는데 이거를 두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이게 좀두짝 있잖아요 두 짝의 경우는 두 번을 근접으로 두번한뒤 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있을 때이게딱 타고 부수심에서갈수 있고 그고 이제 이런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이것도부셔져요 이제 공격대원 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설치 안돼 부시는 있는데 부시는건 이제 이거는 방어팀 가서 왜 부서지는 거랑 안 부서지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왜인지 그거는 가서 보여주고. <웃음> 아, 일단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인제 2층에 있댔죠. 이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건물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간단하겠지 아까 봐서 이게 한 개는 이거 하면 똑같아 이렇게 해서 두 바, 딱 넘어갔고 있고 자 이제 이렇게 문제 이제 이렇게 인지를 가요 이제는 그냥 데오고 이거예요 결국은 저걸 다 죽이냐 인지를 데려오냐 아니면 저기 인지 도망가는데 저기 인지를 죽인다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 뭐 이전에, 여기 이제, 약간, 레, 레펠이, 보면, 뭔가 C,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왜 있냐? 이거 이를오 아니, 원래, 자안 돼. 이렇게 보면은, 이 C가 있어요. 이게 좀 짧아서 그런데, 거리가 넓은 데로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다가 보면은, 인질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인질을 빼면은 자 인질일 때는 못봐요 근데 인질할 때는 이렇게 잡아서 슉 돌았다가 올라왔다가 돌렸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보리 같은 경 이렇게 해서 볼수있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게 딱한번 이렇게 이렇게 왠 저게 보이면, 보이면 여기 따다다다다다 다 반대로 이 스페이스블럼 하강을 하고 되고 반대로 하면 이제 하강을 하게 돼요 이것뿐. 별거 없어요 현재. 죽어도 되고 이렇게 인지를 도착하기만 하면 인지를 여기 이제. e m a i n i n g 5 s e c o n 기 s 5 seconds. 5 seconds. 5 s e 거나 n d s 을 s 죽 c o n d s 5 seconds. 5기 e c o n d s 5 seconds. 5 s e c o n d 방어팀 중에 이걸로 할게 이거는 다른게 뭐냐 전야매이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왜야매냐 이거는 그전에 이거 이게 벽이거든 아까 서 이거를 설치하는 이거 뭐야 어? 어? 봐봐 이게 문제야 어? 안보여 그냥 이거 막히는거야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네. 제가 왜 이거를 했냐. 분명 저기서 이걸 할 거야. 이제 이거는 어? 어? 분명히 저건는나 푸시스 두번한번 됐는데 세번 하면 됐는데 뭐 이건 안 되죠. 이건 여덟 번에서 열 번을 쳐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이 없죠? 아니 이게 이제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 번인데? 어 많이 쳐야 되네. 열두? 어 열두 번. 어. 이렇게 입구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아까 뭐였죠? 이제 구멍이 이렇게 떨리는 이거. 이거를 밑에다 하니까? 저희 아까 그, 이제 아까 있는 애시라는 대언으로 할 때는 근데 거기서 썸마이트나 히바나 또는 이제 메버릭 같은 경우는 메버릭은 이제 토치로 이렇게 로 여기서 따따따따따지로실수 있고 썸이트는 여기다가 이제 약간 네번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누르면 치카 하면서 터지면서 보실수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히바나는 이제 여섯 개로 된 이제 화약 뭉치 있거든요 이렇게 딱딱딱딱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세, 한 개에서 네 개, 그니까 러한 개인가? 고수들이 고인물이 하는데, 한두 개로 부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보다, 이렇게 설치된 거를, 히바나 같은 거는 여기, 판면에 있으면은, 다섯 개, 6개 이렇게, 여섯 개, 여기 부분만 뚫려요. 여기 이제, 뚫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음 그렇게 하면, 그냥 간단해, 그냥. 방어팀 그. 리 그냥 이제 공격 오는 거 이렇게 막으면서 어? 막으면서 올라오는 거잡으면나또 들어온 거 그냥 인질을 방어팀은 인질을 못, 못 데려가게 하거나 적을 다 죽이거나 반대로 적이 인질을 죽였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간단해요 이거 없어 인질는 그것뿐이에요 그냥 죽여버려 음, 필요없어요 끝이야 끝이 이거는 끝이야 이제 인질은 끝났어요 없어 이게 끝이야 안 올라오고 근데 인제 오목 근데 인제 잘뻥 뛰어 나가네. 이제 바로 뭐 본사를 한 명밖에 없어서 나는 알려줄 수 있으면 돼. 아니 괜찮아. 영상을 남무두니까 영상 리뷰 다시 보게 하시면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간단해. 으흠. 이건 이건은 어차피 다 기본에 인질 전에서 했던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이건 정말 간단해 금방 끝납니다. 정말 금방 끝납니다. 우선 얘기를 해주면 아까 전 알려준 거에서 살짝 다른 게 전년전은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버팅기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부모는 이제 가서 보여줄 건데 어떻게 버팅기냐 우선 가서 이제 드론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 쳐줘요. 아까도, 이제, 여기, 이제, 철벽, 이게 뭐, 세울 거야, 이제, 세우고, 또, 여기저기 하고, 하, 어느 뚫려갖고, 잡으려고 하고, 또, 여기 막아놓고, 뭐, 이게겠는데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위치를 그래도 딱 숨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드어한테 숨어서, 이렇게 삥, 찍을으 찍으면서 이렇게 놀아. 놀아, 네. 이제? 네, 이제, 갑니다. 저기 2층이었죠? 이가 뭐랬죠 이제 가기 전에 카메라 봇시라고이 네 위치 드키저 때는 거 그냥 스폰 킬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하자마 나와서 다다다다다다 죽는 거 그냥 대접을 그냥 가지 마 가지 마이 그걸 닮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얘기했는데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 저기 있다 생각해 여기 있다 여기 보셔 어 홀라? 저기 있다 생각하는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저기 있으면은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한뚫려요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 2시, 2분, 2시... 달려서... 다다다다다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서 저거 에서나거저에서내부에서거다 있기 거문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죠거 저거 저거 저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저 근데 시간 거 끝나도 안끝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있으면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끝나. 방어팀도 같이 있으면은 이게 제한 시간 끝나도 안 끝나요. 그니까 저걸 죽이냐? 아니면 저기 오기 전에 점령전 점령을 끝내느냐? 이것뿐이고, 이제, 이제 집에 대충 이거 날려줬으니까 방어팀도 비슷해요. 비슷해. 방어팀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저기, 들어와. 들어오면은, 점령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나가 들어가. 그럼 또 이게 계속 그대로 멈춰서 유지돼요 그래? 그럼 적을 죽여갖고, 점령을 끝내거나 아니면, 점령하기, 저, 점령하지 못하게 적을 다 죽이느냐. 아니, 시간을 버텨서, 점령 어떻게 시간을 버텨서, 끝내냐 뿐. 끝이야. 드는 제 벌써 끝났네. 10년 전 포스 끝났네. 약간 꼼수로 버리면 어떻게 했냐 우선 설치하고 해제하는 것까지 할게요. 우선은 정말 꼼수 있는 거 제가 다 유튜브로 보고 배운 그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좋긴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방패 있는 방패병을 들 거예요. 원래 몽진이라고 몽찬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확정은 방패 있지만. 그걸로 했듯이면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방편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자, 이제 점령전은랑 다르게 점령전 은한개였죠 인질도 한개였는데 포탄전은 두개두군데에요 A지역, B지역. 이제 A지역, 지역. 여기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1층에 올라가요. 이게 지하 1층, 지하에서 1층이랑 2층. 그두 군데 사이에 있어요. 1층도 아니죠. 그러면 2층이에요. 이제 애들이랑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나 요쪽 또는 요쪽이나 저쪽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 여기밖에 안떠쳐요 찾았죠 이제 예, 있지. 와, 이제 막 설치하고 그어거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푹 부셔요 근데 보통은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하는데 아까는 올라갔으니까, 여긴, 이제, 여기로 가고. 이거 두번 하면 넘어갈 수 있어. 바 빵, 꽃지제 따다다다다다. 이건 같은 거는, 욕봉전이에 자, 이제. 설치를 하는 법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F 누르면 돼. 근데, 끝이야. 그럼 설치. 근데, 간단한 기분은, 공유팀은 설치를 하거나, 또는 적을 다 죽이거나.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뿐이야 이제, 끝난 거고. 잘 봐요,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해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설치를 해. 이거 진짜... 이거 저기 올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누워 누워서 죽은 척해. 왜냐면 뒤에는 총을 쏴서 뒤에 방패 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이게 시체인 줄 알고... 아, 네, 그때 해제했대 뒤에 했다 그리고 또... 화면 소문은 이제 죽 시체 여기에서 하고 있다가? 해 주면 따다다다다다다 다는 거야 끝 이야 이게 자 이제 끝 이고 여기 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되고 똑같 아요 그대 점이 이제 여기 이렇게 다막아놓을거든 이게 보 시는 거있 어요 이제 기본 처럼 아까 썸마 처럼 에서 여기 뭐 양은 비슷 한데 이렇게 해서이또 물론 눌러 지딱지 눌러 놓고저그 뚫리 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끝. 벌써 하나 끝났네 공격팀. 이제 방어팀만 해하는까 지금 끝이네. 오, 금방 끝나겠는데? 야, 벌써 끝나가는데요. 야야야, 너무 좋잖아.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방어팀 이렇게 걸러 수 있어 이제 어디서 하는지 위치. 이게 위치에 따라 어떻게 해서 요령 어떻게 팀원가 팀워크를 할지 정할 수 있고 팀워크에 도움이 될수 있고 또는 역으로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드론방식기로 할게요 이게 신호 방기인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 사, 드론이 오면 설치를 해야 무고 <웃음> 기본적으로 이게 와 있을 거예요 이제 사는 이제 따르케 이스 텐데 우선 얼마 안해 이제 스타터팩이야 해서 이제 좀 사라져서 이제 쉬운데, 이거로 드론에 오면은 드론이나 이제 전자기기에 막아줘되는데 이거를. 저기 드론을 때멈치게 하고. 자,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 설치를 해. 또는 여기 부셔. 한 군데만 부셔. 여기 한 군데만 부셔. 이렇게. 한 군데만 부셔. 한 부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올라오잖아요? 5초팔 c o 난다 이렇게 e c o n d s 6 s e c o n d e c o 제 d s 전 e c o s 6 s e c o n d e o n d s e c o n s e c o 이 d s 6 s e c o 설치를 6 seconds. 6 seconds. 6 seconds. 6 seconds. 6 s e c o n 제 s 6 s e c o n 죽이6해 e c o n 는 저기 멀리 있을때 해제를 해야지 끝나는거에요 근데 다른 방법은 적을 다 죽이거나 시간을 설치를 못하게 약 올리면서 이제 버티는거야 그러면 해제를 못하지? 설치를 못하죠? 그럼 끝나는거야 시간 전에 설치를 못하면 공유팀이 지는거야 그럼 오?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나버렸네? 어머나 벌써 끝났잖아 그한가지 투로를 하지 않기 바라지만적득 있을 거 이제. 이거 피어내. 개미 씨가 이어요 너, 은폰 떨어지면. 이제 네, 방어팀 강자 이제. 어 간단한 깜먹 버는데. 그러면 이제 방어팀이 나오면 위치가 포착돼서 뭐냐? 좆되는 거야. 어이 떨어져도 피가 달아요 원래 낮아서 그렇지 보통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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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쉬었잖아